기도는 하고 갈게요 <웃음>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가운데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가족 간의 사랑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두터워지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상담 시작하기 전에 상담 신청서 좀 적고 그렇게 해서 시작할게요. 우리 형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있 네, 그러면 얼마나 들어보실 생각인데요? 일진 얘기하고 님는 일주일만 일주일 듣는 걸로 하시고 혹시 여기 내용 중에 문제될 거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신천지에 몇년 정도 하셨나요 입교 날짜 기억하신가요? 대충 몇 월? 처음에 소개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신천지에 소개해서 보금방 과정 성경 공부를 하셨던 거.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카페가 되었던 아니면 테이블에서 두명세 명이 함께 공부했던 여서동 여천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그러면 몇 월쯤 됩니까? 그게 그게 몇 월쯤 되냐고? <웃음> 그러니까 2018년, 교, 복음만 과정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우리 형제가, 우리 형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형제를 신천지 강사들과 신천지인들과 이만희 총회장님이 우리 형제한테 거짓말을 한걸 한, 저는 한, 시간만 아락한다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형제한테 할수 있는 건, 제가 신천지에서 우리 형제를 속인 것, 우리 형제한테 거짓말 한 것, 성경 가지고, 네? 성경 가지고 천개 정도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방 네. 과정 있잖아요. 복음방 네? 과정 3개월부터 센터에 들어가서 씨반 나무새, 씨는 말씀, 나무는 네. 사람, 밭은, 밭인 거예요. 네, 그렇죠. 밭은 마음 교회. 새는 영. 그죠? 이제, 그 복음, 우리, 형제, 그, 신천지에서 영이 죽는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영이 죽는다고 배웠어요. 특히 이런 상담을 하면. 배우셨잖아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은 마귀 자식인 증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성경도 로마서 3장 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지금 불편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이? 우리 서로 마음을 좀 편하게 놓고 있는 그대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신천지나 신천지 강사들이나 만나고 있는 청년 누나들이 천개 이상이 그 중에 이제 영이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상담을 이렇게 한다고 한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가 일 자체가 진짜 기적이거든요 지금부터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접어보세요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천지에서 영은 죽는다고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요? 그냥 배웠으면 배웠다고 하는 것만 말씀해 주면 돼요 그럼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 혹시 실상 배우셨어요? 이제 예. 제가 지금 이 상담이 신문적으로 신슨니인 누구에게 열렸어야 할 교회는 신천지 교인님을 증명하는 아이디카드가 없으면 출입조차 알수 없고 흠. 교회 바깥세상에 선 일반 교회에서 간부까지 철저히 신부를 위장한 채 활동하는 신천지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대일에 쌓여있었다. 교인 14만 4천명을 채우는 것이 신천지 교회의 목표다. 때문에 대국분 신천지 교회 친구들은 학교도직장도 가정도 포기한지 전도에만 전력 투과한다. 도대체 신천지 교회의 어떤 점이 28살 청년, 여수실를그토 매력시켰던 것이다 학교, 직업, 가족과 맞 바꾸어도 좋을 만큼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었을까? 그 육체적인 영생은 아신다고 했는데 그 그것도 그, 그 아들분도 믿고 계신가요? 그,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거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아, 영생하신 당에 그렇죠. 영수 씨는 교주 이만희 씨의 영생을 확대해 믿고 있었다. 지난해 설날 처음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수경 씨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되게 독특했어요. 네, 되게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영생 그 사인을 보는 영원이 영원이 한다는 그 영생 이웃은 영원히 한다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하니 영생을 것까지 해줬어요. 진짜 이만희 교주님이 영생한다고. 네, 예, 믿어요. 너무 어떻게 뭐, 너무 좋은데? 모르겠어요. 세백돈 5천원과 함께 이만희 씨가 직접 전도하는 명생권. 우리는 신천지 교육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선택에서 진행된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서 4만 5천 시도를 이끄는 교주님 측은 지난 직정으로 소박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만 씨가자신을 재림예술이라고 칭했는지 궁금했다 그 사람은 박사라 그죠? 재림예술 아니고 그렇게 잘모니까 제가 재림예술이라고 물어봤는데 안되요? 아버님 가방 좀 줘요 나이 <웃음> 반짝한 사람들이예요 그저 그저 먼저 그거를 날 쏟다 자 아, 거기 놔두십시오 네. 어. 우리 우리 그 신천지에 이제 다니면 우리 2년이 넘어가고 이제 교육받은 기간까지 하면 3년이 돼가요 3년이 된 신천지인들의 신앙은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님도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고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 시대 구원자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죠.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까?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관계시록 실상 책이에요. 이만이 종이 단위로 쓰신 거. 이긴자가 누구예요? 아니, 거기 이긴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했잖아요, 보세요. 이게, 마음은 그렇게 닿지 말아요. 얘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엄마나, 얘를 사랑해서 만든 자리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냥 딴게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목자가 이만희 총회장님인 거 인정하시잖아요. 신천지에 약속한 목자가 이만희 총회장님이잖아요. 그죠?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이만희 총회장, 자기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님이 주장하는 것하고, 신천지 강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신천지 교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 말이 아니고, 고혜사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이에요. 이게 가신가요? 지금 걔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 제가 신천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이 첫째는 성경적이었어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찾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것을 신약성경이라 아, 구약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것을 신약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빨간 거, 까만, 까만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페이지를 찾아줄게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자전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신천지는 예수님 외에 이만희 총회장님이란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리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배웠잖아요. 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이긴다. 자,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아담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멸망했잖아요. 노아의 세계가. 그러면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 세계가 멸망하고 노아 세계가 멸망했는데 이 땅의 지구상에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멸망이라는 것은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 교리에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담이라는 한 목자를 세워요. 결국 배도로 인해서 아담 세계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멸망한 가운데 다시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천지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 성경을 보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놨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우리 형제들 그 노트에 한번 적어 봅시다. 이제 영은 영이 죽을 수 있는가? 1번 신천지에서 영이 죽는다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영이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면이아이이그렇다면그영들이 응? 네. 믿고 있다는 그영생은그영게은 것일까 은그장님은영생그영거얘그한 적도 없고 대은그 영상은 그영할 수도 없고 그런데신그들이 되게 영이들그 영상은 그 영상은 영요 내가 영상은 그 영상은 그 영상은 그게그영그 영상은 그영 에이조미만희 아, 네. 하나님, 뭐 네, 총회장님은 그 자기가 정확하게 죽을 걸 알고 계시고 고향 청도에 자기 죽어서 지낼 몇 자리 땅자리까지 다사 놓고 우리 김남희 원장 아실까요? <웃음> 이제 조금 그 저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 음. 이제 신천지에서는 영이 죽는다고 가르쳐요. 영이 죽는다고. 근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 보시라고 제가 천개를 가르쳐 주고 갈 거예요. 천개를 하나 영은 죽지 않는 에서 가르쳤잖아요. 자 하나하나 체크 점검을 해보시라고 우리 가르치는 영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데 그 영생, 영혼, 영생지옥, 영혼영벌이라고 해요. 그죠? 그죠?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건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건지요 응? 이제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실천지에 열심히 다닌 이유가 자신뿐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해,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하신 거잖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지만, 나처럼 신천지에 가서 보금방 센터, 신천지 교육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면, 그죠? 흰무리들이 몰려오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돈을 싸들고 몰려와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전이 지구, 전 우주를 14만 4천으로 나눠서 나에게 지배권을 주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나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신천지 교리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은 죽지 않는다. 상담을 받으면 영이 죽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청년들은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저도 우리 형제하고 똑같은 그냥, 똑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마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게 이제 법원 재판 소장이에요. 이 소장 내용 중에 자기는 신천지 교인들한테, 신천지인들한테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고 신천지 예수교가 원고인 이만희를 믿으면 신천지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사실이 없음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거는 이만희 총리장님이 결국은 자기는 성도들한테 자기도 안 죽고 성도들이 안 죽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방송국 기자 앞이나 법원에 가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 하고 얘기할 내용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속였나는 거예요 그게 몇개 되는데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천개 정도는 가르쳐 줄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할때 보세요. 제가 지금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시대 구원자는 자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이에요. 여기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현의 구원자는 누구냐고요? 자, 예수님입니까 약속의 목자 이긴 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배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말 못하겠으면 신천지에서 배운 게 어떤 거냐옛 언약 새 언약 기억나시죠 네? 옛 언약 새 언약 그죠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심,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새 언약은 계시록의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에 대한 이만희 총회장님.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총회장님의 자서전이.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총회장님의 자서전이라고. 요한계시록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만희 총회장님은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요한 계시록은 자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3년 동안 신천지에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 우리 그 실상 누구한테 배웠나요 실상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 실상 누구한테 배웠나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음, 저는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형제가 교회에서 배운 거 하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배운 총회장님한테 배운 거 하고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러같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이만희 총회장님이 썼어요 그죠 이 내용하고 우리 형제의 마음 교육 내용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르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만희 총회장님이 거짓말하든가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잘못 알았던 거 확인해보자는 거야 응? 확인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줄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양번만더는거요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 재림의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한 사람을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구약 39권은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 약속한 목자 이만희 곧 이긴 자한 사람 이만희를 증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기 자신을 증거했듯 재림 때 약속한 목자 이만이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이만이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 이만이를 증거한다. 요한계시록 실상 474쪽 60분. 목자. 이만이. 증한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기이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이 여기서 누구예요? 자신의 누군요 성경에서 요한복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계시록시대이고 종말때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성경 말했어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 때구원자예요이 시대 구원자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구원자라는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 시대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 시대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했잖아요. 형제의 구원자는 예수님에요. 이 그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 형제가 3년 동안 신천지에 다니면서 이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신천지 청년들과 강사들과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 시대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믿고 있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자, 이제 한 번, 아까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 오늘 주제, 신천지의 또 다른, 구원자 교리 신천지의 또 다른 구원자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만희 교주의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우리 뭐 가다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는 가정을 파괴시키고발란을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했다는 겁니다. 왜? 마귀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입니까? 마귀를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느님 앞에 뒤집으시는 자들입니다. 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날